굉장히 길고요 기장이 길고, 서임이 가져왔는데, 기장을 좀 줄이고, 어깨를 좀 줄여서, 요즘처럼 어깨를 좀 타이트하게 여기를 잘라가지고, 앞머리 잘라서, 섬의 기장도, 카우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팔부로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면은 한 4인치 정도 줄이는데요, 소매가.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이 특별히 예리를 따로 뭐 수정해달라 이러면은, 그거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서 뭐갈면 되겠죠. 이거 보니까 손이 크지 않더라고요. 기장을 자르고, 소매 기장만 줄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장 줄이고, 소매 기장만 줄이면 있겠죠 밑에서 줄일 수없 그러니까 어깨도 줄이고, 어깨도 줄이고, 그리고 이걸 잘라서, 서서 서 섬애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은 목도리를 하나 해달래요. 그래서 목도리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앞에 놓고 작업을 하면 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갖고 보면서 작업을 하면 은 이렇게 체크를 했어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요 작업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면 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13인치 정도는 쳐내면되겠네요쳐내려면 우선 우라를 뜯어내야 되겠죠 우라는 우라는 여기까지만 뜯고 여기는 안 뜯습니다 그리고 밑단하고 왁기는 뜯어야 되겠죠 네. 여기 뜯어내고 소매도 뜯어내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뜯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뜯어내야 재단을할거 아니에요. 먼저 뜯어내겠습니다. 일할 때는 이쪽을 더럽고 한쪽 날이 좋습니다. 당면도 한쪽 날이 좋습니다. 장을 먼저 잘라내야 되겠죠. 가이드 할 때는 최고 가면 되겠죠. 여기서 에이 선에 따라서 보니까 이 선이 거의 똑같죠. 그러까 이쯤 해가지고 가위질로 쭉 하면서 가겠습니다. 가위 한데 가위가 끝까지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가위를 이렇게 었을때 끝으로, 가위 끝으로 들고 이렇게 하면 밑에까지 해버리면 가위, 털이 잘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털이 이렇게 보안 잘렸잖아요. 지나간 데만 잘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털이 완전 잘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리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가위를 들고서, 가위 끝으로. 오라가 길어가지고 너무 걸리져버리니까 기장을 좀 잘라내버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라를 자를 때는 좀 길게 잘라놔야지. 나중에 하다보면 짧아가지고 안되면 여유있게끔 이렇게 자를 때는 여유있게끔 이렇게. 여유 있게. 그러면 이제 어깨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깨를 얼마만큼 쳐야 지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1인치는 잘라내야 되니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어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입었을 때, 제가 쿨바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따블로 먹고 따를 수가 없잖아요. 양복이나 양장처럼 이렇 판을 놓고 한 번에 그러니까 이쪽 쳐내고, 간 이쪽을 쳐내고, 반대쪽에다 대가면서 감각으로 쳐내도 되고, 한번 그려보고있습니다 지금 어깨가 보면은 표시는 음, 5인치죠. 5인치 지면 되요. 반대편에도 0 0 0원씩어간거쳐내요 이때는 아무 자라 대기 좀 좋습니다. 대기 잡았을 때 반대편으로 되야되 자른만큼 저쪽에다가 반대로 돼 가지고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 자르는게 조금 신경쓰이더라도 천천히 아예 아프고 그... 털은 밑으로 자르면 안되니까 가위 끝으로 연단을 부고 잘리면 안 되잖아요. 소에을 달았을 때. 털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팍 잘라버리면 그게 다 잘라져 버리거든요. 가일를 들고 항상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근데 잘랐을 때이 털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소에 달았을 때이 그 털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덮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편으로 잘라야 되겠요 5인치 8분의 1이었잖아요. 여기가. 5인치 8분의 1. 짝짝이네요. 저쪽에는 좀 많이 잘랐는데 여기는 보니까 소매가 처음에 옷이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저쪽이 5인치 8분의 1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 잘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진작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옷이 만들어질 때 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잉크 같은 것은 털이 부하니까 잘못 박아도 잘안 보입니다 표시가 안 나요 대충 해도 됩니다 무작정 대충 하면 안 되고 좀잘 해야 되겠죠 잘라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픔이 이 정도는 해가지고 표시가 안 납니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쪽은 좀 많이 잘랐잖아요 근데 이걸덜잘르고 원래 재단이 좀 잘못돼서 5인치 5인치 5인치 5인치 8분의 1 이만큼 잘라져나가야되는데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잘라보겠습니다. 요정도 했으면 거의 반은 했다고 하야되요. 네. 여기가 겹치려면 여 기다 대 리지 않을거 죠？밑 에다가 여기 1 인치 들어 가고, 이 것도 밑 에다 이쪽 엔 달고. 먼저 달고앞농을 먼저 달고뒷농을달고 나 오면, 안되 잖아요. 나오지 않 게끔 이렇게 도 그래서, 안 에서 한번 박아 줬 잖아요. 박아 준게 꼬매 준거 죠? 끝 음. 까지 음. 움직 이지 않 게끔 해 줘야 되 겠죠？했 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게끔 그냥 중립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있으니까. 한 1인치 정도 내려와서. 1인치. 1인치. 위에서 밑으로 1인치. 여기 쪽에서 이쪽으로 1인치. 1인치, 1인치. 여기다 다으면 맞고 있어 가좀 이렇게 조금 그이서 약간만 좀먹어줘겠어 나다 안들어나는거죠 소민은 다이어트에 붙여서 늘어나거든요 자연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바늘을 끼면 실을 밑에서 2로 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밑에서 2로 미싱 바늘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서 실이 물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요놈 지나가면서 실을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주죠. 이땅 컸을 때 바느질을 하기 좋아하고 가죽에다바느질 하면 하늘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밖에서 실만, 털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털만 빼주면, 나중에 손바지가 하나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털만 빼주고, 나중에 솔질을, 철솔질로 잘 해주면, 감자같습니다. 감자같은. 그 섬의 산은 이렇게 표시했죠, 를기다 보통 양복도 할때 이렇게 해서 펜다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섬의 산 쪽으로. 땡기면서 이만큼에서 이지를 좀 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좀 땡기면서 딱 박으면 됩니다. 맞면은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 지습수 있거든 요 다트선에다가 중앙선을 맞히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반대시만 떨어진다면 그들 바라보면 되거든요 응. 응. 소매는 잘맞는것 같습니다. 소매 사은맞히면것같로 돌아가지도 않고 앞으로 오지도 않고 정확하게 잘습여다 소매 산만 맞히면 될것 같습니다. 소매 상 달고 소매 달고 나서 뒤집어 가지고 우라를 박아가지고 일단 처리만 하면 되겠죠? 손을 박고. 위로 박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털을 안쪽으로 다 몰아놨잖아요 이건 미싱으로 박아도 되니까 파을 많이 줘야 되겠죠? 크는 위에서 밀고 밑에서 다땡기도 땡겨 들어가니까 대체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좀 크잖아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박으면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학카이 많이 들어가도 편식 안 나.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좀잘잡는요 감각으로 좀 땡겨지면서, 그냥 맞춰서 감기고.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치면. 아주 멋지게 잘르겠습 여기서 이지면거든소서싹한번지거든요이이 아주 잘나왔 거의 그 정장 지게나왔습니 이제 네. 안에 우라를 달해가지고, 다음에 우라 이 부분을 달려야 되겠죠. 이 부분도 달고 이거 좀 달고, 손을좀 달고, 그래서 밑단을 마네킹이나 이 필름을 풀겠습니다. 풀어가지고 해주면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하고 솔질하고.